여기 야생의 근사한 집을 지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야생에서 지은 주택치고는 제법 그럴싸한 구성입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왜 구멍이나 있죠? 아무래도 누군가가 블럭을 훔쳐간 것 같은데요. 아마 보나 마나 이 친구가 블럭을 가지고 도망간 것 같네요. 엔더맨입니다. 얇지만 길쭉한 다리를 가지고 있고 영롱한 보라색 눈을 소유한 희한한 생명체입니다. 다리가 길어서 한 칸짜리 블록은 쉽게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는 사실 병적인 도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향이 확고해서 가지고 가는 블럭은 한정되어 있지만 힘들게 얻은 재산을 이들에게 빼앗기면 이보다 화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엔더맨들은 생긴 건 무섭더라도 알고 보면 중립적인 몬스터로 굳이 플레이어를 적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꼰대스러운 성격 때문에 눈 마주치는 걸 싫어하므로 이들과 아이컨택을 하는 순간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이들의 공격력은 난이도 어려움 기준 10.5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 자칫 방심하다간 숙련된 야생 플레이어들마저도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중심지인 엔더월드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을 아래로 깔고 가라는 유머도 있습니다. 물론 꼰대 같은 엔더맨들에게도 약점은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엔더맨들은 물과 상극으로 수분이 몸에 닿는 순간 엄청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날씨가 다양한 오버월드의 엔더맨들은 간혹 폭풍을 동반한 가벼운 호우에 쓸려가기도 합니다. 또, 최근 엔더맨들은 엔더월드로 향할 수 있는 진주를 간혹 드랍하기 때문에 엔더월드로 향하려는 사냥꾼들의 무자비한 수렵 행위로 인해 엔더맨 개체가 줄어들고 있어 엔더 향후회에서는 엔더맨에 대한 학살을 멈추라는 시위도 진행 중입니다. 비록 눈 마주치는 걸 싫어하는 꼰대들이지만 사실 인간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천대래들이 아니었을까요?